저는 머랭쿠키 남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랭쿠키 12살 허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12살 이지아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머랭쿠키입니다 아, 저는 귀엽고 아 <웃음> 상큼하고 이쁘고 <웃음> 아 자기소개를 안하고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춤과 노래를 모두 할수 있는 머랭쿠키 음? 12살 이지아입니다 <웃음> 저는 운동을 잘하는 12살 허이찬입니다 <웃음> 저는 머랭쿠키에서 제일 조그만 귀염을 담당하고 있는 <웃음> 남녀야 <남편은 웃음> 잠시만요 아저다황을 잘했죠 우리 3년차 머랭쿠키예요 3년차 있었어? 어. 나만 년차인가 <웃음> 아, 아 얘만 어, 얘만 그래 <웃음> 얘만 <웃음> 어, 얘만 유천이는 중간에 들어왔지만 원래 잘 알고 있던 사이여서 잘알 겁니다 저희는 네. 이렇게 연이 있습니다 연이 있습니다 와, 엄청 친합니다 그죠아마세요네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머지 두 분이 맞추면 돼요? 네. 저는 말하면 완전히 우리 잘 저는 유찬이가 막내 허서준 오빠가 죽는 <웃음> 죽는 <죽음. 웃음> 둘째 <웃음> 어, 어, <둘> 다... <웃음> 그리고 첫째는 크로바틱 위험한 운동 같은 거예요. 물고나무 서기 옆돌기 한숨 옆돌기 막 그런 어째요? 날아다니기 어? <웃음> 이게 체주 어? 오! 잠깐. 오! 어. 아그 수업 시간에 막 옆돌기 하고 엽돌기하고 아. 물고나무 서고 막 이렇게 누워서 막 뒤로 넘어가고 그럽니다. 맨날 음. 들고 있어요. 땡아그 땡. 아, 떡볶이로 예를 들면 분식 중에서 떡볶이 약간 요런 식으로 하,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맛있는데 된장찌개가 가장 맛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땡 아, 짜장면 땡탕수땡 돼지고기 땡 닭도리 no 땡. Oh 할머 음. 할머니 뷰치킨 아이, 한식이라고 해, 한식. <웃음> 4글자, 나 4글자. 지금 비빔밥밖에 생각해. 아이, 네 글자. <웃음> <웃음> 고기 들어있는 것 중에 특히 두부를 좋아해. <웃음> 할머니도 뭐? 된. 할머니도 뭐? 된. 주안국. 이건 나만 아, 아니냐어 점점 찌개. 어, 맞아. 이게 <웃음> <되게> 어려운 문제였나요? <웃음> 아, <나 미안해. 웃음> 다연아, 미안해, 다연 미안하다. 다연 미안하다. 다현이는 음. <웃음> 사탕 좋아할 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, 슬라임 짐미입니다 <웃음> <웃음> 그건 짐이야 백핸드 아 덤블링. 아 덤블링 덤블링 <웃음> 종류 아닙니다 다연아 미안하다 맨날 하는 거 더블. 있잖아 너 알텐데 트리플 알텐데 무릎하면서 어, 아니 <웃음> 유연성 다리찢기 같은 거저저에에합합다다 a f e w m o m e n t s l a t e r h o u r s l a t e r 뭐지? 짠 거예요. 들다 알고 <웃음> 있어요. 왜 모르는 이야 이건. 모르냐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다리> <웃음> 왠지 매운 걸 좋아할 것 같아 맵질이 야 되는 맵질이야 난 <웃음> <생각은? 나> <웃음> 여기서부터 이제 말안 알겠습니다 초코. <웃음> 몇 글자야? 몇 글자는 알려줘야 돼세 글자 오겹살 <웃음> 삼겹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 이에요 <웃음> 클레 클 클레. 자 일단 순를 한번 정해 놓자. 안내. 네, 해야지. 아 잠시만. 네, 신중하게 시다감 잡아. 어. 아, 봐야 돼. 조심 안내. 조위 바위 예. <웃음> 우리 다현이는 몇 번을 하고 싶을까? 어쩔 TV. <웃음> 몇번 하고 싶어요? 어쩔 TV. <웃음> 몇번 하고 싶어요? 어쩔 TV. <웃음> 오케이. 너무 첫 번째 자 유찬이부터 제가 서준이 형과 같이 촬영한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오, 오. 여기서 제가 한 것은? 봤는데 그거 그 옛날 물건을 리뷰하고 그런 거 예리 언니랑 유이 언니랑 같이 한거 그거 그 시간에 다 같이 봤는데 예전에 많이 봤을 법한 파란 물개가 나오는 음. 만화예요 딱죠 볼펜 색 하... 민트색이잖아. 그러면 <웃음> 핑크색 조개를 들고 있어요. 보노보노, 어. 어, 보노보노, 성대모사 오늘 준비했는데 요 <웃음> 도와 보여주세요. <웃음> 그럼 유찬이 한번 해보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. 허러리한테는 어? <웃음> 땅 깡아지를 줄 거야. <웃음> 그리고는 헛소리하지마 임마. 허러리한테는 <웃음> <웃음> 땅 깡아지를 줄 거야. 그리고 이제! 헛소리 oh, 하지 마, 임마. 헛! Wow. <웃음> 내가 태어난 날은? 짜다! <웃음> <맞아, 웃음> 아, 음... 2010, 2011년 5월? 5월은 아닌데, 가까워. 2011년 4월 1일. 땡! 나 저거. 2011년? 어? 에? 아, 아 2011년? <웃음> 2011년 4월 7일. 많이 미소. 2011년 4월 8일? 오오오. 제가 네. 항상 밥을 먹기 전에 마냥 밥을 먹으면서 먹는 게 있습니다 정답! 물! 아니요 정답! 조금 주스! 어! 맞아요 조금 가까워 힌트를 알려줄게네 힌트! 리액션 <웃음> 맞지? 빨리 든 사람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니, 아직 아직 될... <웃음> 자 흰색입니다 어? 네? 어, 어? 정답! 오. 맞아요! 오. 어. 하나 더 내겠습니다 나 제가 레슨을 찍기 전에 오.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? 화장실 다녀오죠? 아니야 <웃음> <나> 힌트 알려줄게 <웃음> 알지 아. 같은 노래 다른 점줄래 아니야 연습은 내가 뭘 없이 해 카메라. 카메라 없이 어 맞아. 오 카메라만 켜놓고 연습하는구나. 어 노래 없이 영상을 그냥 찍어. 오 그래서 연습하고 박자에 맞춰서 그거를 노래로 다시 깔아서 한번더 찍는 거지. 그렇구. 맞춰야 되겠어 키즈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안돼 같은 반 친구들은 다연이를 뭐라고 부를까? 다롱이 안땡 다르르르르르 <웃음> 어? 내네 글자 날다람쥐 오 비슷해 다람쥐 맞아요? 다람쥐가 아니고 다람자일 수도 있지 <웃음> 다연람쥐 <웃음> 남다람쥐 맞아니다남다람쥐 <웃음> <웃음> 맞아, 저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내가 MBTI 이런 것만 알았지 내가 집에서 뭘 하고 학교에서 난 무슨 친구고 학교에서 난 별명이 뭐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잘 말한 적이 없죠 네그렇요 2번 끼로 얘기를 하니까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 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던 게 나서 정말 다 맞췄습니다 상품을 얻었습니다 와! 예크론을살것같아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머랭쿠키 제스처를 하고 끝내볼까요? 하나 둘셋 머랭쿠키였습니다